이게 뭐예요 이게? 이게 구성조예요. 구성어 구정조 나오고 뭐 나왔어요? 소, 또 소. 렇지아 이게 병렬구조야. 소 플러스 뭐가 나온다 그래서 원급 나온다 그래서 원급 원급이야. 플러스 카라이트 이거 이거 다 원급이야. 부슨가 나오든 뭐 생사가 나오든 원급이잖아요. 또 있나요? 소, 소, 위치. 연결돼 있 뿐이야. 그리고 여기 나왔어. 이게 A죠. 최상급을 쓰면 더 로드를 주어놓으면 더 최상급이 나와야 되겠죠 장미가 가장 뭐뭐하고 가장 뭐뭐하고 가장 뭐뭐하다. 그지 자, 됐어. 그래서 어떤, 자, 부정적인 가 어떤 단이란, 어떤 단이란 꽃도 뒤에 장미만큼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고 또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문화와 관련된 게 없다. 수많은 문명의 문화들과 관련된 게 없고, 그 다음에 신적이고그 다음에 신화적인 그런 중요성이 풍부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. 뭐만큼? 장미만큼. 역으로 뒤집서 얘기하면, 장미가 바로, 어, 단일한 꽃으로서는, 아,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꽃이고, 그지? 그 다음에 가장 밀접하게, 어, 수많은 문명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적이고 신화적인 어떤 중요성이 가장 강기가풍부이죠그리스 신화, 로마신화의도자이 많이 나오요 그렇죠? 그래서 최상급 의입니다 가장 핵심보 뭐다? 구시옹주가 나왔다. 에지원급 a 다에지 대신에 소드쓸수 있다. 그렇죠? 에지 대신에. 에지원 넣어도 된다고. 여기. 여기. 그렇죠? 의미는 최상급이다. 의미는 부정조, 애정급해죠. 이런 정도,